은혜방도 열세 번째 <웃음> 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웃음> 시편 백1구편 십칠절로 삼십이절 요 누가복음 팔장 일절로 십오절입니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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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같이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여 진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60문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지런한 준비, 기도 있어야 되고 또 과연 말씀이 그러한지 성경에 비추어서 살피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고 늘그 그 온유함과 믿음으로 또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등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에, 이게 그런데 이제 전파하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를 그 살피기 전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전파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귀한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처음에는 직접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천사나 주님의 세우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때가 돼서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아들로, 마릴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 일꾼들이 또 세워져서 그 말씀을 그 전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받는 것이 이제 주님을 받는 것이다. 그 에베소 교회 그 편지한 내용 속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이제 사도를 통해서 가까이 오셔서 전 전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뭐 내용은 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다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쩌를 못하는데 그 근본적인 불안과 그 두려움을 없애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어 우리에게 의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교회를 세우셔 가지고 교회의 일꾼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신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하게 해도 실제 잘하게 하시는 것 물을 주는, 씹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7절, 또골로에서 1장 10절 등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다 말씀 섬기는 자들이다. 대리자라고 해가지고, 위임받은 자라고 해서 교권을 행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먼저 누리고,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들이나 다 말씀의 수종자들입니다. 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들인데, 이제 이런 질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으니까, 이 질서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제, 뭐, 들은 게 무용진물이 되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자기가 뭐 준비된 마음이 있어도 그런 틀을 그런 질서를 떠나서는 들을 수 들을 수 없다. 이제 드, 듣는 거는 그큰 틀이 있는 거죠. 그런 질서 속에서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는 거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오전 그 강설 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목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표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현장성이 있고 현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듣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다른 모든 성경 공부나 경건 모임 소그룹. 성경 공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예배에서 뭐 별로 배울 게 없네 하고 속으로 운동으로 나가 버리고 교회가 교회에서 뭐 배울 게 없네 그러면 또 저쪽 뭐 바깥 교회 바깥에 그런 모임으로 나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은혜를 받았다 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신 질서가 있고 선물로서 사역자가 있고 그 그걸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면 이제 그런 그런 전제 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야 이제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현 그게 현재예요. 내가 오늘은 들어주고, 나중에는, 그, 뭐, 들어주기만 하고, 나중에 순종한다? 이런 건 없어요. 오늘 들으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적어도 성인 신자들이라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게그 결단한 자. 그러니까 그런 뜨거움과 열망, 간절한 열망.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초월적인 존재. 그런 신적 존재 앞에서 자신을 다소곳하게 다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경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교에 그, 그, 저기 학생들이 가르칠 때두 가지를 꼭 얘기하는데 경건과 학문이잖아요. 학문. 경, 너무 이성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경건으로만 나가도, 경건은, 다소 감정적인 것이고, 어, 신학은, 신학은 다소 이제 지성적이고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져야 돼.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진리고, 그게 인내고여와를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 그거 아니면, 그거 아니면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그 생명의 양식으로 아니고 그냥 종교로 아 오늘 전 목사가 좋은 말을 하네 하고 그 정도로 받고 다음에 또또 또 듣지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이게 주님의 그 다스림을 현 현장에서 받아 한다. 예, 그 그걸 나중에 또, 뭐, 본인이 성경 공부하고 따로 선생님 도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떠나면 안 된다. 하나,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통해서 일해 가신다. 그리고 깨우쳐서, 이제, 처 창조에서 목표하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중만회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완성회로 나가야 하는 거죠.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아로서 그 일을 하는 그그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아로서 행보할 것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면 이제 선한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강설, 그렇게 세워진 그 주의 일꾼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거룩한 교회가 서고 또 거룩한 교회로서 사명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로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온유하게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고 열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진리를 묵상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니까 네 번째가 됩니다. 우리가 금방 생각한 대로 복음강설이 전해지고 깨달아지는데 교회의 존립과 개인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복음강설을 들은 후에 그 진리를 묵상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진리를 함께 이야기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야죠 말씀은 듣고 그냥, 그, 정보처럼 하나의, 정보처럼 쌓아놓고, 나누는 얘기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예? 뭐, 사람, 인간적인 얘기, 육신적인 얘기, 예? 뭐, 그, 말장이들의 얘기.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거 그게, 그게 거룩한 교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자인가? 그걸, 반성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묵상하는 게 뭡니까? 진리를 묵상하는 게. 고요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고요히. 과연 그런가. 진리를 묵상하고. 고요하게 상고하는 데서, 이제, 경건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 우러르고 <웃음> 받드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그런 태도가 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묵상하는 것은 무엇보다 보금강설이 풀어 해명한 성경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자기 삶에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병자이고 우리가 뭐저 육체적으로 장애자 무슨 뭐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 그러면 그것을 치유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거를 되뇌이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그 병을 고치겠죠. 육신적인 병이나 영혼의 병이나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교회적으로도 그런 거죠. 이제 119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그 벨직 신앙고백서 아까도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의로 선언되는 거지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탐욕이나 식이나 질투 뭐, 뭐 악독 추악 뭐 아주 더럽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 주의 말씀으로 향하도록 해야지. 그거는 우리 믿음의 믿음의 태도인 거잖아요. 믿음의 믿음의 태도가 그 그것이 아니면.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치우는 일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 그게 금방 없어집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이제 사실은 그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인데.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궁유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어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어찌 이 같은 존재를 성화시켜 나가시길 기뻐하십니까? 저희는 그리토의 칭의와 그리토의 성화를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설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런 쪽으로 자꾸 쓸려가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증거에 착념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게 아주 정상인 거예요. 뭐 내가 헐수할 수 없는 죄, 주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뭐죄 속에 살아도 할수 없지.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성화가 필요 없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완전 성화자라고 하는데, 그, 무법주의자라고 하는데, 반법주의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그, 이제 종교 개혁 시대에는 칭의가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그 믿음과 행위로 칭의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그 강조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믿,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위가 없으니까 믿는 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성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화의 신학이 나옵니다. 그게 17, 17 17세기에 그게 성화의 신학이 아주 번성하게 돼요. 윌리엄 그페트루스라무스나뭐 윌리엄 퍼킨스나 윌리엄 에임스나 또그 그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독일의 그 경건주의자인 테오도르 운데어 아이기라고 하는 그런 뭐 필립 야곱 슈페노 전 10년 전에 그 개혁주의 그 경건 경건 운동을 했던 그, 그분 그분들이 그렇게 성화의 신학을 강조했어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그 거기에 결과가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이다. 그거는 공로가 아니지만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화가 없이는 뭐 물론 칼빈도 그 얘기를 하고 루토도 했지만 주된 것은 칭의와 예정 같은 걸 먼저 얘기했죠. 예정, 칭의 다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 그리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열매죠. 그,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는,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의 증거로 창념되게, 그 말씀이 나를 성화시켜 나가니까, 나를 의롭다 하고, 나를 성화시켜 나가니까, 거기에 창념게 하고, 내, 내 육신으로 모아지지 않게, 탐욕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거예요 시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일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자기 이성으로 되는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스스로는 탐욕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니냐고 주의 증, 증거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의 방도이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온통 신의 기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은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루어진 그런 시라고 했잖아요. 알파벳 순서대로. 그게 8절씩 그 8절씩 그돼 있습니다. 176절까지. 그걸 답관체라고 하는데 머리를 발복가는 그런 그리고 이제 잘 기억나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이런 걸 취했어요. 이 답관체로는 뭐 시편 9편이 아주 완벽한 답, 답관체인데 아무튼 여기서 시인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 1 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예, 보는 게 보는 게 아닌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이걸 성경에 비추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 들리지 않는. 거,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조금 정리해 본거다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알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이 지혜가 양식이 돼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된다. 인격적인 열매, 관계적인 열매를 맺는 거죠. 27절에도 보면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니이다. 그니까, 이 주의 법도도 읽고 있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어야 돼. 그래야 깨달아지고, 그걸 묵상할 수 있는. 묵상한. 묵상도 은혜가 있어야 묵상하는. 거야.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맨 그, 하나님 말씀은 잠깐 듣고, 맨날 세상 염려, 재리, 또 일락, 여기에 취하고. 그, 저희, 길, 길,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과지. 마음이 다 나가있어. 말씀은 온, 온데간데 없고, 들, 듣긴 들었는데. 아니면, 아상의 안반이 그냥 그대로 깔려있어가지고, 조금, 아, 말씀이 참 좋다. 그래 놓고, 또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걔가 토하였던 게 다시 가고. 돼지가 누웠던 데 다시 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일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안 변하는 건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것을 그 습관화 하는 삶이 없어서 그래요. 습관화 해야 돼. 습관이 그사람이 인격입니다. 말하는 습관도 인격이고, 생각하는 습관도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생활 패턴도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물질을 어디다 쓰는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운을 어디다 쓰는가, 이걸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 인격이고.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늘 거기가 있고, 예. 엉뚱한 데가 있고, 엉뚱한 데돈 쓰고, 엉뚱한 데 시간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응. 주께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주의 일을 묵상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 은혜와 은택 안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활동, 이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과, 결과물이죠. 우리,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지 않으면 아예 기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몸한번 아파보세요. 기도가 나오나요? 예? 누가 애가 한번 아파보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전쟁이 나보세요. 뭐, 뭐, 제, 지, 진이한번 와보세요.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뭐, 뭐, 귀신 들린 자들이 와가지고 막 회방을 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다 제어해 주셔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걸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묵상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감사하죠. 그게 다 은혜인 거죠. 이제 그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도 자기 자랑,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자기 자랑,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자기 자랑. 예. 그거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응?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탐욕의 마음이 빼앗길 것입니다. 집에서 부지런히 성경 읽고 묵상하는데, 만일 그 동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면, 결국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고 있는. 성경을 보는 게, 저거, 누구 누구한테 대, 대들려고 성경을 봐. 주석을 보고, 뭐, 기도하고 하는. 다 누구를 쳐내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 하나님이 내신 은혜와, 은혜로운 수단들, 지혜들, 방도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사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만큼, 말씀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만큼, 탐욕스러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 얘기했죠. 그 부자는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에까지 가가지고, 뭐냐면,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이적신앙을 가진 거잖아요. 개시에 순응하는, 그리고 자기 방식의, 자기 방식의 구원을,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 그러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자기 방식의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의 구원이. 거기에 자기를 부복시키는 거지. <웃음> 말씀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참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웃음> 다른 일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에 속할 텐데, 더욱이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뭐 성경 보고 조금 연구해 보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 그, 그, 그건 진짜 알미니안이죠. 아르미니안. <웃음> 그런 마음은 틀림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달아 나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뭐 돌투 신경, 그, 학론파들이 다섯 개그 조항 내세워서 그 대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항해서 칼빈주의 오대교리를 그, 했다고 했잖아요. 전 전적인 부패, <웃음> 무조건 선대,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그거요 저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 행위 이것을 강조한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안목을, 안목도록. 그러니까 지성을 의지하는 것도 거듭난 지성으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감성도 마찬가지. <웃음> 시인은 내 마음을 특별히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표현이 그, 적어도 일곱 가지로 나오는데, 이제, 적어도 일곱 가지니까 일곱 가지 이상이에요. 어떤 학자는 그냥 우려 맞춰가지고 일곱이 완전수니까 일곱 개라고 주장하는데, 따져보면 일곱 개가 훨씬 넘어요. 그 중에 이제 증거라는 말, 에투투라는 말은 매우 특색이 있습니다. 이 증거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10편, 119편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119편 2절,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증거를 지키고, 이건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증거를 지킴으로써 복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지키는 그 상태가 복이 있는 거죠. 예? 심령이,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음. 온유한, 온유하게 만드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네,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1편 119편은 맨 처음 1, 2절에서 복이 있도다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는데 복이 있도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요컨대 율법을 행해서 복받는다기보다 율법의 길로 행하는 그것이 복받은 것임을 교훈합니다. 똑같이 말하는 거죠. 스스로 율법의 길을 걸어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율법의 길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 우리 알아야 돼요 율법을 우리가 그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리토께서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주님이 여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참 주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시인는 여호와를 증거를 지키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또 하는데 그 사람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뭐 30%만 아니면 50%만 아니면 70%, 80%, 90%만이 아니고 100%예요. 100%. 올인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은 곧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다 못하는 거죠. 그리또를 의지함으로 100%가 가능한 거죠. 그리또가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100%가 되는 거지 우리는 100% 절대 못합니다. 예, 절대 못합니다. <웃음> 바로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는 증거라는 표현이 언약의 옛말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말이 언약괴나 성, 성막에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까 증거괴 언약괴 언약 저 증거의 장막 회막 증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증거라는 게 예, 언약의 그 결정을 보여 주는 거죠. 언약의 결정체를 보여 주는 거예요. 증거, 증거라는 게. 여기 증거는 맹세로 언약을 맺으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은혜 언약은 주님이 스스로 하신 언약이에요. 대상을 우리를 세워놓긴 했지만, 스스로 그걸 하시겠다. 여인의 우선을 통해서 구속의 일을 하시겠다. 스스로 언약하시, 그게 은혜 언약 아니에요? 행위 언약은 그, 선악과 따먹는 문제. 안 먹으면 살고, 영생이고, 따먹으면 죽음이다. 아담하고 그 언약을 세운 거잖아요. 행위 언약. 그런데, 은혜 언약은 본인이 그냥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도 사단을 심판하는 말 속에서 그 말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언약궤나 증거의 장막을 보면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그 하늘의 시, 저기 식양을 다 보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게 하신 결정체, 언약의 결정체예요.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그 증거의 장막에 보여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다그 성취하신 거예요. 그 새롭고 산길을 다연 거잖아요. 증거의 그, 그 지성소에서 성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그 소가 양쪽으로 끌어도 안 끊어지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 하나님이 그 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신 거죠. 그그 전에는 이제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는 영광 세키나의 영광. 가시적인 영광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그게 실체로 오셔가지고 그게 보, 볼 눈이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고 볼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 영광이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 영광이 그 천, 천상의 영광이에요 음.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모든 걸다 포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그분을 따른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거는 내 현세적인 행복, 그 현세적인 지혜, 현세적인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뭐 우주관 이런 거다 벗어버리고 성경적인 신관 구원관, 우주관, 역사관을 다 취, 받아들겠다 이 하는 태도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실체는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구하는 거죠. 음. <웃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36절에서 주의 증거로 "마음이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세상 행복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두길 보기를 하지 않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 예수 믿고 뭐 축복도 받고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예수 믿고 영생도 없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열두 사도들이 다, 뭐, 가론 유다는 빼놓고, 뭐, 다준비했으니까 예. <웃음> 세상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영광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들러나 내가 뭐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그런 얘기하면 이제 주의 영광은다 가려 버리는 거죠 나는 한계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주님이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뭐저저 마태복음 25장에 그그 그, 그, 내가 갇혔을 때, 가난할 때, 병 들었을 때뭐 돌아봤다.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만한 재주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셔서 마땅히 한것 뿐입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아 선지자 노릇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은혜로 한게 아니고 자기로 한 거예요. 육신으로 한 거죠. 우리가 진리를 묵상한다는 것은 이런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또한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더욱 깨달아서 현지의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장차 우리에게 약속 하신 약속이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더욱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순교를 그냥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다. 뭐 이런 일을 안 그냥 힘이 있어도 맞아 죽는 거죠. 때리면 죽, 죽 죽이는 거 죽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그다 그런 내려놓은 혈기 그 옛사람의 지혜 방법 요한 1서 3장 1절로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니, 아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게 성찬받을 자의 자세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또 전하는 거. 그런 사람이 나를 다 내려놓고 성찬받는 거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찬을 받을까? 인격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심정으로 배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확신하고 알아주지 않은 세상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소망을 더욱 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 요즘 말하는 명상처럼 세상을 벗어나서 영혼의 고요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터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기둥성자처럼뭐 그냥 자기, 자, 몰입, 몰입해가지고 자기 혼자 도취해가지고 그렇게 고상하고 하게 묵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의 빛인 거죠. 여전히 말, 생각, 행동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 애들, 애들 똑바로 믿어라? 절대 안 됩니다.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죠. 이처럼, 복음 강설에서 들은 진리를 묵상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시,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의 새기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세가 이 명령을 베풀기 전에 어떤 말씀을 베푸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4절 5절에 바로 앞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없는 사랑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사랑을 다 주시고 사랑을 요구하시는거죠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시고 요만한 사랑의 태도를 요구하시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 몸을 죽는데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네. 내가 일생을 두고 헌신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다 아드님을 온 우주보다 크신 아드님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인데 내가 뭐요 조금 내 보이는 거 조금 포기하고 이거 이거 포기한다고 이걸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웃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곧 전심으로 여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언약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입니다. 그가, 어, 그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 말은 그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보는 데서 흉내내는 게 아니라 늘 마음이 거기 가있는 입니다 하나님께 가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봐, 늘 마음이. 내가 몸이 병들어도 가난해도 내가 뭐 죽음 죽음에 죽을 지경에 떨어져도 늘 마음 이 그러니까 그 거지 나사로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거 겨우 얻어먹고 살아도 늘마음이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뭐 무슨 누가 건드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누가 찔러도 예수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이 전부야 전부 도탈 크라이스 예, 전부란 그분이 예 우리의 전부 부분이 아니고 전부다 신자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그것은 실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안 나눠. 그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신자가. 뭐, 이걸 또, 아, 그럼 맨날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고 있나?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해도 하나님 말씀, 언약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관해서. 예? 우리가 뭐, 교육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하나 무슨 얘기를 해도 쉼을 얘기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를 해야지 어쩌다 생각하면 그 안됩니다 어쩌다 생각하면 음, 절대 안 되죠 물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함으로써 교인 행세하려 한다면.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한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웃음> 가족들도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웃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얘기가 즐겁고 기쁜 얘기가 되겠습니까? 네, 오늘 그네 번째 증거, 그네 번째 내용까지, 진리를 묵상하는 내용까지, 예, 말씀을 들은 후에 나타나는 결과들로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참, 부지런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히 또 온유하게 믿음을 가지고 <웃음> 성경에 살펴보면서 어, 들어야 할것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저희가 그걸 함께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나눠야 할줄 아는 아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음, <웃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것을 믿지 아니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 믿음과 소망, 사,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지인데, 저희가 말씀을 듣는 자로서 늘 그런 태도를 취하고 나가는 듣 자로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나가는지 늘 살펴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 또돈 버는 얘기,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얘기 정도로 그냥 그치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는 비참한 그, 그 삶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될 것이 없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서 과연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늘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올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려옵나이다 아멘.